촬영할 때 누구네 집이에요 싱글에서는 촬영을 안 했어요 아음 요게 아까 말씀하신 117평 그 네, 그거죠. 117평 음 그런가 봐 아. 요게 근데 이제 지하 1층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오신 공간이 네, 근데 이제 지하 1층이지만 지층 1층이죠 표기만 지하 1층으로 되고요 사실은 이 지상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1층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보통은 지하에 있는 룸도 게스트룸으로 많이 활용을 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홉시어터로 좀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웃음> 와인바 층마다, 룸마다 이런식으로 테라스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거고 왼쪽에 보시는게 이제 와인, 와인. 네고창고 네. 예. <웃음> 네. 저희가 이제 기존 콘도하우스나 전원주택이랑 다르게 이제 도시티서 개별난방 시스템이거든요 음.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인 창고 안에서도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룸마다 거실마다 주방마다 다 따로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층이겠어요 와이파에 네. 홈시어터에 아, 아빠들 집 일찍 오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룸 안에도 드레스룸이 렇게 따로 있고요 아 여긴 또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심지어 이 공간이 안방 공간이 아니에요 아, 여기 이제 게스룸 공간인데도 이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고요. 아, 지금 이쪽은 기존에 있던 테라스랑은 좀 다르죠? 이썬쿨 가든이라는 공간인데요. 오! 저희는 여기다 이제 퍼팅 연습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쿠지를 설치하는 예, 분도 예. 계시고, 근데 이제 위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해요.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혹시... 눈이 오 눈이 오거나 하면은 그대로 다 음... 느끼실 수 있고, 거기 이제 좀 불편하시다. 불안하시면 이제 어닝같은거 음. 설치하시면은 위에서 전혀 볼수 있는 구조가 음. 많아요 우와 요거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건 한 26억대 정도 그렇지 <웃음> 그래 네,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타운하우스 보다도 뭐 자재들이나 네. 건축양식이 조금 많이 다르고요 음. 네, 사용되어있는 자재들 자체도 좀 많이 고급 마감재로 여기는 관리비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근데 동일합니다. 아, 그리미. 평당으로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 음. 아까는 64평이었고 아. 여기 이제 117평이니까 그 평형에 따른 음. 좀 차이가 네. 있는, 차이 있는 거군요. 차이만 있을 거예요. 우와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 밑에 바닥 안 뚫려져 계단실에 사용된 원목도 인도네시아 참나무고요. 어. 대리석들도 스페인이나 캐나다에서 대리석들 대박 이쪽에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음, <웃음> 나도 친구가 높다라고 하셨는데 우와, 진짜 높다. 네, 싱글 같은 경우에는 4.8m 정도 돼요 거의 5m 가까이 되는 친구가 층마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벽에 인테리어돼 있는 돌들도 응. 천연석입니다 아. 시트지나 벽지가 아니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석들이구요 음, 진짜 돌이야. 네네. 근데 이거 4.8m 도배하면 죽는다.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죽어. 이건 페인트 들어가야 돼. 네, 요거 도장 마감입니다. 예, 예, 예. 아, 네. 벽지 마감인 곳들도 있는데. 이게 친구가 워낙 높아서 그렇게 하면 와 진짜 멋있다. 여기서 봐봐. 야 여기서 애들 키우면 예술가 나오겠는데? 아, 내가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음악가 누구네 집을 갔어 집 뒤는 이렇게 호수야 바로 우리가 다야 이거는 예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집이야 이랬거든 여기도 뷰 좋다 진짜 좋다 네, 이쪽 라인이 저희 단지에서는 가장 좋은 뷰가 아. 를지고 있고요 네, 이쪽이 1층 공간인데요 거실에 이제 쌓여있는 게스트룸 공간이에요 네, 게스트룸도 충고가 상당히 높아서 네,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침구가 높다 보니까 되게 넓어 보여요 개방감, 네, 개방감은 있을 어, 수 있어요 음. 네, 이 정도는 나와야 넓어 보여요 블랙으로 해도 안 답답해 보이는 정도와 <웃음> 진짜 멋있다 그럼 지금 이 침대도 제공이 되는 거예 요 이거는 그냥 샘플 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뿐인 네, 거죠. 네, 그냥 가구는 제공은 안해 아, 드리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는 할수 있다, 뭐 보여드리는 거고 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듀플렉스에도 샘플 하우스 하나 있어요. 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인테리어 돼 있는 거랑 가구까지 통째로 계약을 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아직 입주는 안 하셨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돼 있는 통째로 가구까지 다 아. 계약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워낙에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네. 네, 네. 굳이 따로 안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요것도 이제 호실 지정되어 있어요 음. 아직 계약은 안하셨는데 아. 이제 호실 지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다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다 분리해놨네요 네, 마다 되어있고 또분리요 출입구. 실질적으로 여기가 1층 공간이지만 2층 정도의 높이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 출입구의 이 난간에서 보는 조망 자체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아 여기 계단이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음것 같아요 지금 눈이 와도 많이 있던데 음 봄이나 가을이 에제 단풍지고 낙엽이 좀 있고 하면 더 있고. 사실 여기가 1층이라서 2층, 3층에서 보는 뷰는 더 이쁘고요 음... 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신발장이 하나 네네. 더 바로 들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메인 우와. 출입구다 보니까 신발장이 편집하면 어떻 되겠다 네, 조금 더 그치? 넓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지하에도 있긴 했는데 우와. 1층에는 이렇게 더 넓게 있습니다 음. 오, 멋있다 오. 자꾸 눈에 뭐가 들어갔나봐 주방공간이고요 어, 예쁘다 등이 예쁘다 이거가 우리들 집에 설치하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층고가 낮으니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어울리는거야 주방가구는 원래 있던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의 스나이데로 제품이고요 지금 듀플렉스나 싱글 이상 오게되면 은 여기 있는 커피머신이랑 싱글은 이쪽에 이제 스탠드형 냉장고까지 다 이제 기본 제품 품목에 들어가요 빌트인으로 그래서 이제 밀레나 바이킹 제품도 다 사용을 했고요 이제 와인 냉장고도 빈테이라는 덴마크 제품이고요다 이제 수입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이 바로 여유로 빠졌구나 아 여기도 세탁기랑 드럼 세탁기 건조기는 다 주시는 거고 예 음, 기본 제공 품목들이에김치냉장고도예요네아김치냉장고 아, 김치냉장고도 김치 아. 그리고 저희가 듀플렉스 이상부터는 이렇게 어, 세대마다 정원 공간이 따로 제공이 돼요 지금 요 사십이 동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여기서 이제 뭐 바베큐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공간으로 사용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데크를 까셔도 되고 알짜 공간이 많네요. 네네. 네한번 이제 2층 올라가셔서 멋있다. 여기 총이 총 4층이에요. 네,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 테라스도 꽤 넓은 공간이라서 이쪽도 뭐뭘 하셔도 우와.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군요. 진짜 좋다. 와!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이 보여. 아런단풍짐 진짜 멋있겠다 봄에도 새싹필때 예쁘고 음, 다 예쁘겠다 눈, 눈 내려도 예쁘고 그치, 그치? 진짜 여행 온것 같다 사계절의 변화를 볼수있다 저희가 이제 골프장도 야간 라운딩이 되는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 그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해지고 나면 좀 많이 무섭거나 외로운 느낌이 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라이트가 저쪽 골프장 쪽으로 비춰주니까 음. 좀 약간 휴양지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호텔에 와 있는 느낌도 네. 되게 많이 들고 요 이쪽이 이제 안방 공간이에요 앞서 보셨던 두 개는 다 이제 게스트룸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십시적인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에서도 충분히 이제 바깥쪽 음, 페어웨이가 주방이 네. 가능하신 거고 이제 안방에는 이쪽에 뒤쪽 테라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네, 나갈 수 있는데 되게 많아. 디테이블 같은 거 두시면 깜놀라서 저 산업이고. 아 골드로. 예쁘다. 음. 사람들도 이거 이렇게 했지 않았어? 그래. 그거. 느낌 달라. <웃음> 되게 되게 멋있다. 좋다. 아 여기 샤워실이 또 따로 있어. 네, 헉. 서브로. 서브 서브로. 서 서브로. 로서로 서브로. 서로로 서브로. 서브로. 서브로. 서브로. 서브로. 서브로. 서브그서브 음 어, 별로 안 추워. 지금 보일러 튼 거예요? 아니에요. 안튼 거예요. 네, 저희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택들의 특징이 통창식 구조가 많잖아요. 네. 네. 저희는 보시면은 창들이 다 작게 좀 많긴 하지만 설계가 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 어디를 가셔도 집 바깥을 조망할 수 있고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해가 이 창이 작다 보니까 좀 단열에는 좀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건물 외벽이나 단열재도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두배 정도 두껍게 들어갔고요. 이 창호 자체도 좀단열에는 특화돼 있는 미국산 어. 창호예요. 특수 창호라는 창인데 창 이중 그걸 들어갔어. 네 네. 이중은 뭐 기본적인 건데 사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호 안에 가스를 에이. 주입해서 단열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네그 아르곤 가스를 보존하는 효과가 뛰어난 창호라고 해가지고 단열에는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샷시 두께가 아파트 샷시 두께가 아니야. 이게 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통 단열 때문에 통창에다가 이중창을 두 개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음. 그렇게 해도 이 우풍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중창짜리 하나예요. 그런데도 유리 두께나 이런 게좀 두껍게. 이제 다락 공간이면 이제 저희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룸이라고 해서 그냥 가정 룸으로 꾸며는 놨어요. 근데 무료도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세요. 엄마, 발치 봐. 이쪽에는 그럴 수있큰 봐. 좋다. 좋다. <웃음> 네, 서 저희가 이제 바베큐 공간으로 쓰면 앞. 되게 멋있다, 진짜. 진짜 무슨 세트장 같아요